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비리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무너진 화장 수정해 볼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셀레뷰 블랙세럼 팩트 고농축 블랙세럼으로 영양보습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어요 수정화장은 아무래도 덧바르것 때문에 쿠션 중에서도 촉촉하면서 얇게 발리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살짝 광이 나는 피부 완성! 두번째 사용할 제품은 글램아이 글리터 03 핑크소다입니다 머터베이스로 가루날림, 갈라진 눈꺼풀 끼임이 없이 편안하게 밀착됩니다 이 영롱버스 펄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마지막 사용한 제품은 시크릿 네오림 틴트입니다. 실크벨벳 텍스처이기 때문에 촉촉하면서 각질이 일어나지 않게 잘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수정 화장 완성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